바란바란바란바란바란파이파이파이 파란 파란 파란 파자 파란 파자전란파자전란파자 파란 파자 파란 파자 파란 파자바란바란바란바란바란바바바바바바바란바란바란바란바이바이바이바이바란바이 파란 파이 파란 파란 파란 파이 하려고 날 불렀구나, <웃음> 클리스랑 라삼이랑 배우하고 있었는데 내 부는 이유가 저거였어 아 그랬었어? <웃음> 겁나 기뻐 아나 근데 올티미 와이즈가 안되네 망할 꼭 기다려봐 이거 인챈팅 레벨을 올려야되네? 올티미 와이즈 언제 돼? 될 겁니다. 됐다 됐다 됐다 해,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했어 오케이 오케이 10분 뒤에 가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빨리 돌워 오케이 빨리 누워 아니 뭐 저렇게 모가 많아 대수 대수 애들 에 에메랄드 60개 주고 살수 있어 야 에바야 에바야 그 사람들이 트롤링 할때막 그거만 다사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 에메랄드 200개 없대 아 미친 할 수는 있어 200개 장기 연도 할수 있어 근데 개봐야 이거 아니 아니 어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대체 문제 데스를 무려 200번을 낚시야 자기 아 그러지구. 하지만 킬은 아니야 떨어진 걸로만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이제 합핑에서 아얘 이번에 떨어졌네. 아노가안 받는 거 보여야지 미친. <웃음> 하지만 고위로 떨어뜨리는 절대 안 돼요. 킬 킬로 떨어뜨려야 돼. 어때 오늘 두번 쓰지 않아? 나 옛날에 메이지 쓸때 이거 그평 때릴 때 이제 하양색 빔 이거 뭔지 몰랐거든. 근데 이거 원거리 공격인 거 최근에 알았어, 진짜. 옛날에, 년 1년 네. 엄청 옛날에 메이지 할때 몰랐는데. 근데 던전 1등은 누구냐? 일, 1등? 던전 1등 모르겠다. 던전 1등은 어? 아이언 1, 아이언맨 1등 아니냐? 나 아이언맨이 됐 던전 1등의 기준이 뭔지가 문제 뭔지. 어, 던전 층수. 아, 층수? 층수는 7층까지 있거든? 근데 7층 깬 사람 많아, 7층. 아니? 그리고 정전 이제 랭킹의 등록을들 봐봐 던전 7층 무도 깨야되거든요? 트 마스터모드도 깨야지 마스터모드 마스터모드란게 마스터. 있대 졸라 어려운거 진짜 졸라 어려운진인데 던전.. 터층에 침... 마스터모드에다가 7층 깨야되고요 그니까 러 아니 그러니까 7층이 님들 망했어요 님들 망했어요 님들 망했어요 오늘 아침 10시쯤에 그 제리 이벤트 있었는데 놓쳤어